자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템플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 한번 해보죠 자, 우선은 이쪽에다가 마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밀농장 하나 이쪽에다가 음 목장 하나 그리고 길을 좀 만들게요 자 길을 만듭시다 일단 이렇게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고 길을 연결할게요 잠깐만 한칸두칸세칸 칸, 칸. 여기랑 연결시켜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웨어스 를 구성할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 이쪽은 밀이 되겠고 이쪽은 우유가 되겠죠 오케이 okay. 아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베이커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베이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베이커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자 우선은 베이커리를 여기다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구성을 하고 이렇게 세로로 지으려고 요 이렇게 세로로 지으려고 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짓겠습니다 나중에 이 길은 좀 바꾸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난 후에 자 길을 또 재구성하고 셋넷한네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길을 재구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를 그냥 끊어서 이쪽에다 연결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 이렇게 합시다 됐어 그래놓고 여기다가 웨어하우스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쪽은 빵만 보관을 시키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 웨어하우스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운반수를 고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쪽 라인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운반수를 고용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음, 이벽돌 여기는 고급으로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켓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켓을 만듭시다. 마켓을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재랑 영향을 받는 곳에다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놓을게요. 자, 여기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물 있죠 물을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 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어디갔니 자, 집을 구성할 건데 지금 32채를 만들어야 돼요 좀 머리가 아프죠 이거 어떻게 구성할까 좀 고민이긴 한데 6,5,30 5줄 5줄 6줄 그게 고민이에요 일단 6칸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5칸으로 해볼까요? 아 이거 좀 고민이긴 해요 5칸으로 합시다 자 5칸으로 하고 여기도 5칸으로 하고 자 20채 그리고 6, 5, 6, 3, 실 그리고 또 두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 만들게요 자 키를 만듭시다 자 이런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 왜 사람이 없니 아 밭지정 안있구나 오케이 자, 사람이 오는 순간 이 마크들은 사라질 거고,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또 노트 지정을 해야겠죠. 자, 당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겠지? 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사람들을 고용합시다. 하나, 두, 둘, 셋 이렇게 놓고 루트가 복잡하긴 한데 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자 이렇게 가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마켓으로 커버가 안 되면, 그 중간에 웨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도 마켓을 구성해서 역으로 돌리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자 아, 지금 사람들이 남아두니까또 다른 작업을 합시다 자 두번째 웨어하스를 만들겁니다 이 웨어하우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거예요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일단 여기다 짓는게 낫겠다 아, 여기다 짓는게 나을것 같고 여기다가는 도자기를 보관시킬거예요 그래서 또 길을 만들어야겠죠 이쪽에다가 세라믹 워크샵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 두개정도 미리 만들어놓고 또 길을 연결시키고 나중에 이거 재구성할게요. 그 다음에 세라믹 광산을 구성해야 되는데 세라믹 광산이 약간 좀 문제가 많죠. 왜냐? 평평한 지대에서만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데 못 지어요. 그래서 길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 라인을 이렇게 구성해놓고 여기를 다 없앨게요 자다 없애고 여기도 없앨게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데다가 웨어우스를만들거예요자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평평하니까 이쪽에다가 그 진흙 광산들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두개만 지어놓을게요자 그리고 제대로 설정해야 되죠 여긴 도자기 아이고 번거롭네요 여긴 진흙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 뭐지 빵 오케이 자 아직까지 빵이 전달 안되고 있는데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너네 어디 작업하니? 웨이팅? 아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거리가 안 닿군요 이건 제 실수였죠 얘 예, 없앨게요 자 이거 없애고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칸 뛰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슬슬 도시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제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쵸 자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샌다다 하우스도 바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 상황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합시다 일단 여기는 우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을 그냥 생산부로 바꿔야 될것 같아 가까우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돌아오시고, 돌아오시고. 이제 스탠다드 하우스가 12개에요. 자, 그래프를 봅시다. 지금 빵이 더 필요해요. 빵이 더 필요하죠. 그쵸? 그냥 또 머리가 아프죠. 미리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쪽에다 밀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당황하지 마십시다. 어떻게든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다가 밀농장을 이렇게 만들고요. 길을 연결합시다. 이렇게 빼게요. 이렇게 빼고 웨하우스를 여기다 구성해야 되네요. 그쵸 여기다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밀을 이쪽까지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중개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개소란 아이를 여기다 지어두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 지울게요 이 아이를 여기다 짓고 자 루트를 지정합시다 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은 자 나가요 이쪽은 들어와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중개상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밀을 최대한 많이 생산합시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금방 날라줄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빵이 부족해지죠 자 우리 빵돌이 빵순이들이 많으니까 일단 빵을 좀더 많이 만듭시다. 안되면 그 베이커리 하나 더 만들면 되긴 해요. 하나만 더 만듭시다. 하나만 더 만들고 이쪽에다가 베이커리 고용하고 됐어요. 자 지금 진흙이 좀 부족하니까 진흙을 좀더 늘려서 생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그리고 길을 만듭시다. 일단은 4개까지는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진흙을 좀만 더 늘리고 우리 또 해야 될게있어 벽돌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벽돌 공장을 만들고 벽돌을 또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웨하우스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여러개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는 벽돌만 아 됐어요. 그리고 3좀 늘리고 여기도 3좀 늘리고 여기도 3 고용하고 음 그래요. 이거 하나 더 만듭시다. 더 만들게요. 됐어요. 자, 스탠다드 하우스 19개, 18개 왔다 갔다 거리는데좀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빵 이제 넘쳐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유가, 아이고, 지금, 기본식도 못 먹는 애들이 은근 있어요. 자, 우유. 우유도 필요합니다. 우유도 좀 만들어줄게요. 나 기본식도 못 먹으면 이거 좀 많이 슬프잖아. 그치? 야, 일단 길, 길을 만듭시다. 흐흠 <웃음> 길을 어떻게 빼야 될까? 그래요. 이렇게 빼게요. 이렇게 빼고 자, 웨하우스를 구성합시다. 자 이거 필요 없죠? 아니야 내비 둘게요. 자 웨어하우스 여기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아 있죠? 중개상을 이용해서 우유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자 이쪽은 자 버린다. 이쪽은 집어넣는다. 설정을 합시다. 자, 받지 정도 해주고. 여기는 운반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거리가 멀죠? 됐어. 어떻게든 될 거예요. 카라반이 와서 가져가죠? 오케이. 여전히 제공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지금 우유도 제공을 못 받는 애들이 있죠. 어, 이런 애들은 좀 많이 걱정인데 아, 이, 여기 는 우유가 채워지면 그때 또 고민해봅시다. 만약에 정 안되면 중개상 이용해서 이쪽에다 마켓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 자 갑자기 잉브러쉬 그 동안 우리 이것도 합시다. 템플 만들어야지. 템플을 만들게요 그리고 자 작업공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하고 자 벽돌 채워 넣으면 바로 작업이 진행할, 진행이 할진행 가능할 거예요 일단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또 23에서 왔다갔다 걸리는데 아직 결시가동들이 은근 많죠 이럴때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 자 웨하우스 이거 만들고 여기다가 마켓을 하나 만들게요 어마켓 있죠? 이 아이를 구성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빵만 저장시키도록 지정을 하고 자, 중개상을 고용합시다 중계상 있었죠? 음.. 중계상 아 이거 건물 잘못 지었다 그거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이렇게 할게요 한명 고용해요 빵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길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가요 이거는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다음 이제 빵 장사를 해야겠죠 얘는 아래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야, 기본식이라도 먹여야지 우리 그렇죠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또 기본식 부족한 데가 어디야 도자기가 없어요 도자기 도자기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도자기를 좀 노력합시다 진흙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자 도자기 공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디 결식아동 집안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결식아동이 아니잖아 사채품을 원하고 있어요 자, 도자기를 원하고 있죠 도자기는 뭐 열심히 만들면 될것 같으니까 한 기다려 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무래도 진흙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광산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 지금 25개, 24개, 27개 아,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리는데 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물은 제공 잘 되고 있지 못 먹은 데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마켓의 문제야 마켓의 좀더 제대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또 도자기 부족하죠 도자기가 문제구나 도자기가 문제야 이건 도자기가 문제죠 좀더 많이 만들게요 도자기를 자 이렇게 해놓고 사람 더 고용하고 자 도자기 쌓기 시작했죠? 오케이. 이번엔 또 광산이 문제구나 광산쪽에 사람들 배치시키고 난 은근 많이 부족하네요 이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진흙에 관련된 생산 패치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자 32개 필드 완성됐고 저희는 이것만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지읍시다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지어야겠지 자 여기다가 자 빨리 자원도 옮겨주시고 그래 그래 빨리 작업을 합시다 자 일단 여기다가 건설 해줄게요 지금 자원들 모이면 바로바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됐고 자원 쌓인데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파요 일단 시킨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됐어 자, 좀만 더 힘냅시다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중개소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안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궁금하긴 하니까 자 여기다가 중계소 하나 짓고 벽돌 스타트 도착 이렇게 하고 이거 뱉어낸다 여기는 받, 받는 입장이 될까 어 되는 것 같아요 어, 쭉쭉 찾죠 좋아요 야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런 멍청한 야. 작업을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층을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는 게 어디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한층더 올릴게요. 호잇. 자원이 모자라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원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뭐야, 자원 이미 생겼잖아. 이따 다시 데려갈게요. 자, 이은거다 메꿉시다. 메꿔야 돼. 메꾸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도 다 메꿔. 아, 메꿀 수 있을 거야. 여기도 왜 건설이 안 될까요? 그건 머리 아프죠? 자, 그러면 할일 없을 때 장식이나 좀 꾸밉시다.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런거 있죠? 이런거 하고 어 여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이렇게 짓고어 멋지네요 그쵸? 이렇게 하니까 또 멋지구만 자그 아, 다음에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거 말고 그래, 이제 메꾸자. 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것도 메꿀게요. 그래요. 자, 3층까지 채웠고, 장식만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장식을 합시다. 자, 이렇게 꽂아놓고. 이거 장식 안 올라가니? 안 올라가네요, 얘는. 에라이. 그럼 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해했죠? 문 문은 파츠가 올라갈 거예요 아니잖아 <웃음> 거짓말쟁이들 아 그러면 나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설할게요 이거 지금 현재로서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벽돌 공장 좀 많이 만들게요 지금 자원이 많이 부족하죠 자, 이걸 만들고, 벽돌 최대한 많이 만듭시다. 그래, 이게 빨리 마무리 될 거예요. 자, 다시, 어, 이렇게 쭉쭉 하고, 어, 언더. 됐어. 자,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고, 네, 블럭만 남았죠.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몇개더 그리면 끝날 거예요. 자, 나에게 자원을 마지막 하나 됐니? 됐잖아. 자, 끝냅시다 아, 오래 걸렸죠. 그래서 사원 만드는 데는 자원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나아 돌면 대량 작업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미션은 다음 편으로 진행을 할게요.